어우, 그랬스다 근데, 뭐, 어디부터 해야 돼? 니네 혹시 화성 갈 음. 일이 있나? 갈륨 구할 수. 나는 딱히 갈 일은 없는데. 일단. 갈륨 어디서 구하지? 갈륨 화성. 화성, 갔다 올까? 아, 나 내가 화성을 안 열었을걸. 그러면은, 그길 여는 것까지 나도 가. 뭐, 화... 금성 어. 좀 뚫어, 뚫어, 뚫는 거 도와줄래? 어, 도와주는 거 상관없다. 니가 맵 선택해라. 어, 뭐야. 나 어디, 어디 마음대로 출발하는데. 이게 다시 못, 못 나가냐, 여기서. 아, 니, 네, 나하고 똑같은 위치에 클랜 도장으로. 어. 클랜 도장에서 나갈게. 내가 나왔다. 나도 나왔다. 니가 먼저 나가면은. 클랜? 음, 지금, 파티가 깨지거든. 내가, 내가 다시 초대할게. 내가 초대했다, 휴먼. <웃음> 그렇네 <웃음> 금성 깨야 되는데 내가 고르면 되나? 맵 잡아 굳이 방장 아니다도 맵은 잡을 수 오케이 맵 잡을게 하나 어 어디 보지 아, 아르곤 아 크리스탈 있어야 돼게 생존 어렵지? 생존? 뭐 어디 생존인데? 금성 생존이야? 어 생존.. 생존 자체는 쉬운데 그.. 생존.. 깨려면은.. 지구 쪽으로도 뚫는거 아니었나? 음.. 야 이거.. 섬멸은 뭐야? 섬멸.. 섬멸은 그냥 다 없애는 거.. 보이는 거.. 섬멸 가자.. 야그 화성맥을 아, 아, 뚫으려면은.. 저.. 화성교차점을 뚫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구.. 수성교차점도 끊어야 되는데.. 그래 지구에서.. 지구에서 위쪽으로 보면 화성으로 있고.. 아, 1인 미션인데. 어, 그, 화성 교차점 그거 다, 화성 교차점 뚫었나? 응. 음. 아, 뚫었을 그, 텐데. 그, 뚫어야 된다, 이제. 아, 수성 노드로 뚫어야 어, 하는구나. 어. 수성 먼저 가야 돼. 아, 내일 예전에 할때는 이런 거 없어. 어. 뭐죠? 뭐, 죠뭐 그리고 지구에, 지구에 안낀게더 생겨가지고 나중에 깨야겠다. 일단은 저 수성, 금성으로 가는 거 다, 음. 그럴 거 다 깨자. 운다 깨자. 시, 들기 쉬운 거다. 선멸이냐 뭐냐? 감청이나 뭐 그런 거 걸리.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웃음> <웃음> 어차피, 어차피 쉽잖아. <웃음> 내 기준에서는 어려운 건 아니. 애들이 너무 쉽게 죽으니까 어려운 건 아니. 아 그냥 쉬운 거 아니까. 거쪽어 뭐더라 이거? ABC 있는 거. 아 이거 감청. 어? 아... 왜? 문제가 있... 아왜 이거 별로가... 첫번은 가면... 귀찮다. 첫번은 아... 너무 귀찮다. 첫 번은... 한 안걸리고 저 데이터 하나 이상 먹... 어. 먹으면 되나? 그런데 그 데이터 먹는게 지금 레벨에서는 쉽지만 나중에 후반레벨가면 가... 어렵나? 지금은 그나마 쉽다. 그래. 아... 그래, 나는, 일단 나... 일단 나는 B 갈게, 니는 A 가라. 그래. 내가 근데 내가 하도 이미션을 피해가지고 어,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 나도 이미션 안 좋아한다. 제일 안 좋아하는 거다. 깰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어, 어떻게 어떻게 먹는 거더라 이거 접보. 나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일단 창고를 좀 뜯어주거라. 새끼. 그냥 걸리면 안 되는 건가? 그 어, 구역에 접근하면은 지금부터 걸리면 안된다 이양. 아. 이제 A랑 7 0 m 거든어 나는 B다. B로 간다. 어 이제 여기인 것 같다. 난 지금 비로 가고 있어 참고로 거기 안에서는 시끄러운 무기 무빙하면 안 돼. 오케이. 시끄러운 무기를 쓰면 안 돼. 어떤 거야 시끄러운 거? 총 같은 거? 어. 주먹은 소리지. 그 이... 어, 주먹 근접 무기하고 그 히코 같은 소무기, 어, 소리가 안 나는 무기가 따로 있거든. 보조무기 중에 있다보다 주먹은 소리 나나 아 그건 판정 안해줄걸 근데 그래도 음, 기왕이면 정유닛을 대놓고 하는. 음. 보안망 해킹 기왕이면 암살하는게 제일 음. 끔살 자체는 어렵지 않아 좋아, 좋아. 무기 바꿔줄까? 들기 어려운데, 레이저에 걸리면 안 되잖아, 이거. 어, 그런 거 걸리면 안 된다. 뭐야, 개 어려운데? 우지 가야 되노, 이거? <놀람> 앞에 그냥 길이 있는 건가? 어, 길이 있네. 가도 조심해라. 뭐 이상한 거 있을 수... 오케이 어 무슨 이상한 게 있을지 모르 막 발판 막 작동되고 그러던데 어 그런 그거 레이저 같은 거 절대 걸리면 안돼 오케이 어, 나 이미션 진짜 싫다 이거 해킹 성공하고 나서 걸려도 되지 어 배... 성공하면 후는 괜찮다 아 어, 걸릴뻔 했다 했다 성공했다 A 성공 오 어, 축하한다 성공하고 나면 걸려도 되나? 아이 없어지네 어 성공하고 나면 걸려도 되나? 아 없어진다 그냥이야 어 잠금 시스템 자체가 없어진다 시로 가면 되지. 어, 니시로 네, 가라. 아이고, 들기 진짜 귀찮네. 비엔, 비행... 어, 귀찮은 거많 혹시 비 어렵나? 초반엔 그렇게 안 어렵지, 이거. 뭐야? 뭐 걸렸냐? 누구도 안 걸렸는데. 진짜? 어차피 하나 방금 했으니까. 방금 윙인거리돌서인 응. 어차피 미션 클리어다. 음. 응. 어차피 A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A, B, C 다 하면 어떻게 어떡... 보상을 더 많이 주는 것뿐이 이제. 악, 악, 악. 경고 클리어. 나 쉬고 갈게. 어디에 저기 있나 봅시다. 시 도착. 그래서 스킨은 유지. 유용하다잠 어, 이, 이, 이 새끼가 내 때린다. 와, 걸렸다. 야. 그냥 도망가자 깼다 어차피 어..씨는..씨는 버려라 씨는 내가... 버리자 아 그거 뭐지? 그냥 들어가는데 갑자기 레이저 켜져가지고 죽어..걸렸다 이참이뭐같이 걸렸다 어차피 깬 거..근데 세개다 회수하면 좋은 게 뭔데 좋아 여보세요 탈 음. 갑자기 말말 말 끊긴다 요아 나간길 어디지? 귀찮아 나가는 <웃음> 나간길 나간 찾기가 귀찮다고? 근데 이거 세개다 해킹하면 뭐가 좋아? 그걸 모르겠네 야 근데 네 말이 끊긴다 잠깐만 왜 끊기지? 인터넷 상태가 안 좋나 지금? 바라도 뭐야? 야 나무 사이를 통과 못한다 얘가. 야 근데 왜네 말이 끊겨서 들리죠 지금? 뭐 아무 짓도안 했는데 음... 이유가 뭘까요? 끊긴다 맞지? 니도 끊기지? 어어 어, 이제 안 끊긴다 액션이 너무 가다하면 끊긴다 하나는 응. <웃음> 에휴 돈을 왜줘 돈을 <웃음> 아, 근데, 이거 세개다 하면 뭐가 좋아? 뭐 없나? 갑시다. 랩작이 나할까 랩작 갑시다. 잠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음. 아르곤을 아르곤이 있어야지 그걸 만아 그래 아르곤 아르곤을 얻으려면 보이드를 가야 음. 여기를 가야 하거든 음. 비교적 레벨이 낮아 여기는 이더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인데 레벨 10에서 15인데 어 그럼 된다 근데 다른 행사하고 똑같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음. 나 9회는 11도 됐는데, 음. 그리고 좀 구석구석 뒤져라먼거이기야 아르곤, 아르곤 크리스탈을 찾아야겠다. 이건 선별이다. 걱정 마라. 아르곤 크리스탈을 찾아야 된다고? 어, 지금 나는 그게 필요해서 여기 온 거거든. 오케이. 갈륨 나중에 음, 좀 오면, 구하는 거좀 도와도. 어, 온조 오면 좀 구할 수도 있고. 참고로 이거... 여기 상자는 열수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확인 야, 여기 있는 이 금색 네이저는 뭐야? 어 닫지 마라 체력 다 날라간다 아 진짜? 어니는 스침 날라간다 오케이 조심해서 갈게 어 조심해라 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닫게 하니까 상대방도 터지는데 어 그렇다 나는 구석구석 상자 찾으러 다닐게 야나 보호막 숫자가 좀안 좋다 기분 탓이다 아니야 눈이 멀었다 지금 벌써 안돼 지금 아무럴 때나 주먹 휘두르면서 돌아다니기 생겼다 아 이메일 기억난다 야야 야, 여기에 저표시해 오는데 와라 빨간 거 아니면 목표지점 저 목표지점 오케이. 목표지점 1대 있는 걸로 와라 저기 오면은 아야탄 한... 왔다 먹어 어이 보이면 먹어라 뭐 주던데 소총 탄약 어이 필요 없고 그다음 아 털에 새끼빨간데로가어 다시 가서 쓸어버려라 이 랩작은 여기서 비교적 또 경험치 다른데보다 더테니 랩작이나 해라 그거 방어 아니면 이게 랩작 제일 잘 된다는데 아 어, 오로킨 랩작 존나 잘 된다 음. 왜냐면 여기가 평균적인 성능보다 더 세. 적도. 쎄 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랩작이 잘 된다 와 근데 에, 문제는 함정이 많다 맵 자체 어 맞다 그래서 랩작이 잘되 된다 아 이거 성공하도 그거 되겠네. 막랩 랩 경험치 많이 주겠네 얘는. 어려운. 어느 거. 정도 준다.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주긴 준다. 마스터리 랭크 사 만들어야지. 열심히 해서. 여기 왔던데네. 다시 나가고. 야 이거 콤보가 진짜 센데 일번도 센데 저쪽 외분 다 뒤진거 야 이거 죽방 개좋다 이거 어느거? 얘죽방 주먹질? 어아 그거 스탠스 달았나 혹시? 어아 이건 작동안해 엘리베이터 선멸이제 어, 야, 가서, 냅작 하면서 다 쓸어버려라. 나는 이거 일일이 아이, 다 뒤지면서 너, 갈 거야. 너이 새끼. 아, 아, 뭐야. 어? 어, 뭐야. 나왜 요거에 다았냐 어, 저랩 때는 다음에 스쳐도. 사... 맞네. 아, 나 저거 잡다가 그랬네저 총으로 잡아야겠다. 조심해라. 굳이 근접하다가 니네 모가지가 날아. 근 근접밖에 쓸 게가 없다. 저 날라다니는 놈만 건드리면 되겠다 근접으로 어디 가야돼? 어 그냥 빨간거 따라서 다 정리해도 돼난 요한이 들어가지는 줄 몰랐다 이거 들어올 수 있는거다 아. 음. 아 아르곤 하나 얻고싶다 아르곤 하나 얻으려고 지금 아 별짓에 나온다 <웃음> <웃음> 여기 뭐 하나 있다는데 너지 왜야 털의 새끼 꺼져라 털의 새끼 꺼지라고 내가 말했지 꺼지라고 어? 아저털렛또 아, 부숴야 돼털에은 공격하는 놈을 부숴라 공격 안한 놈은 무적이다 공격하는 놈인데 그럼 부숴라 안 부서지는데 친절히 대가리를 뜯어버려라 아 부서진다 어... 박살냈다 얘도 보호막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도 편하다 락아 아, 돈은 적당히 줘도 됩니다 돈이, 돈이 고파서 온게 아닌데. <웃음> 아이템. 아 <있구나. 웃음> 어, 여기는 진짜 상자 구석구석까지 다꺼다니면돈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데 난 돈을 원해서 온게 아니잖아. 딱 꺼져 이 새끼들. 갔다 왔군. 난돈 때문에 은적 없다. 비켜라. 어디야? 대가리 톡톡톡톡톡 펑폭폭폭 퍽폭폭폭폭폭폭폭폭폭 어 아르곤이다. 나이스! 탕탕탕탕당당당당당당당당 아르곤, 어디서 주었노? 어, 잠깐만, 표현 따라, 저기 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아이템을 다 했을 것 같아. <웃음> 완전히 다 있지, 않은 아르곤이 내 표시한... 있어. 내 표시한 대로 와라. 어, 어디지? 여기쯤에. 아르곤 아마... 있다고? 어. 어,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다시, 여기서. 어, 저 밑에, 1층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나 타러 있거든 아 이렇게 왔다 어뭐 날아서 가도 되고 뭐 어, 아르곤 먹었다 저렇게. 근데 어, 아르곤이 그건... 왜 결정이냐 문제는 <웃음> 근데 그거 반감기가 있어가지고 하루 지나면 은 반식 사라진디 <웃음> 아 진짜? 근데 <웃음> 이거 방사성 아르곤이가? 방사성 종이원주가? 필요할 때만 받아야 돼. 아 안그러면은 필요없을때 받으면 은 괜히 사라진다 아 근데 나 갈륨이 필요하다 갈륨은 화성가면은 빨리빨리 나온 몇개 모아야더라? 다죽여 166마리 어 남은거 다죽여라 니 경..여기서 랩작하면 돼경겸해서아 근데. 아, 근데 갈륨도 빨리 구해야되겠네 갈륨은 금방 구간다 빨리빨리 어. 구아 갈륨 좀 많이 필요하더라 내거 조합법 보니까 어한 스물몇갠가 들어갈거야 아 이거는 네개면 충분하고 방금 니가 만들자고 한거는 갈라틴? 갈륨 어 갈라틴은 그러니까 갈륨 갈라틴. 가, 갈륨 4인데 네 하나를 모았거든 이미 옛날에 화성 간적 있어가지고 음 근데 화성 그냥 몇번 돌면 금방 맞지 어음 그렇게, 그렇게 막막할 필요도 그냥 많이 나오나보네 한판에 비교적 많이 나온다. 상자 잘 까고 다니면 엄청 많이 나온다몇개 정도? 다섯 개 나오나? 한 판에 네다섯 개 정도 모을 수 있다. 미쳤네. 개 많이 나오네. 그럼 갈륨작 어? 좀 많이 하고 가야겠다. 갈륨... 야, 여기 와서 별주어라 엠버별은 진짜 귀한 거다. 잠깐만. 엠버별은 꽤나 귀한 거다. 잠깐만, 다시 올라갈게. 됐다, 왔다. 어딨노? 아, 요기. 내가 있네. 표시해도. 요거 있네. 아, 왜 X 눌러라고, X. 아, C를 누고 있었다. 아야타 엠보벨 구했다. 어, 그거, 먹은 채로 가면은 이득 크게 볼수 있다. 엠버벨은 그거 모으기 음... 음. 일단 쭉 섰다. 잘안 보인다. 엠보벨은그 자체로만으로도 엄청 귀중하다. 알코올이 쓰레기들이 아... 어디서 까혀요응 니들 개수가 많아봐야 짝것이지 꺼져라 56명도 남았다는데 꺼져. 꺼져 쑥쑥 사라지지 않나 <웃음> 응. 쑥쑥 사라진다 123명인데 아, 벌써 만에. 아 진짜 진지 않게 하네이 새끼들 갑자기 막 13명 죽고 그러는데 사라져라 훅훅 <웃음> 사라지잖아 <않나>, 또 <웃음> 저기있다 어 없어졌다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면 더뭐있나 더뭐 밑으로? 아 저기 있네 미트로. 아 좋아 밑으로 왔어오 아이, 아이템방 나이스 창고방이다 <웃음> 어디 있습니까? 네저 중앙에 있는 이상한 나무 밑으로 아 맞다 여기 들어가지지 맞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옛날에 한번온 적이 있다 아이템 뭐주거 있나 어뭐 그냥 돈밖에 없을 거야 아마 딱히 없는 것 같다 내가 봐도 나는 아르곤 구했으니까 할일다 했거든 이렇게 아르곤 몇개 필요했는데 한개인가두 갠가 개인가 필요했는데 아마 한 개면 될거 아르곤이 구하기 힘든 것도 있으니까, 한두 개만. 음. 나, 아, 이거. 그럼, 여기서, 1 6 0마리그다 죽일까? 139인데, 지금. 어, 다 죽여. 그냥, 보이는 거다 죽이면 된다. 랩작 해야 할까, 이거? 27명, 남았는데. 나는 상작깡 하러 다닐 테니까, 너는 랩작 하러 다닐 테니까. 그래? 상작깡나좀 좋은 템 보이면 말좀 해도. 어귀중한거 보이면 바로 말할게. 설마 여기선 관륨 나올라나? 관륨 관료나 여기서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지. 어디 갔노? 오늘 좀 빨리 자야겠다. 어? 어 엠버별 아니 사이안별이네 포팔성 뭐야 이거는? 야 이거 뭐야? 폭발성 아? 오르칸 저장소는 뭐야? 아 그거 때리면 터진다 오케이 때리면 파이어 한다 We got them fire 난난니들다 순식간에 임종이다 왁, 오 야, 왁, 여기 또별 있다. 오케이, 찍어줘. 어, 왁, 찍어놨다. 왁. 근데 아까 있는 자리하고 비슷한 자리에 답 때문에 좋을 수 있다. 저기 어떻게 가 거지? 아, 여기다, 여기다. 좀 구석구석 뒤지면 잘 나온다. 여기가 랩작, 랩작도 되고, 템작도 되고, 다 되는 곳이다. 여기 뭐, 별, 조... 와, 어 그거 줄고저 나... 표시한 지점에 또있또 있... 또 있다고? 오 여기 있다 찾았다 다 찾았다 상자 다 열었다 엠버별도 아마 하나 주었을거 응 음. 아니네 어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열.. 열몇 마리도 열몇 마리 남았나? 지금? 어, 어 열.. 열.. 다섯.. 어 이쪽에서 상자가 있네 어디? 어 상자방이다 멋 어, 지금 아 여기있다 지도에 표시되네 어 G 누르면은 표식된다 G? 어 G 눌러봐 그럼 땅바닥에 찍으면 표식된다 오케이 일단 내가 표식한 데 찾아가시고 여긴 것 같은데. 어, 거기에 뒤져봐라. 어디 있을까요? 어, 찾았다. 루비도 있는데. 어. 나머지 뭐 다른 건 없다. 먹으면 피차는 고름주머니 우와 야 여기도 템박스 아닌데 여긴 이미 왔던 텐데 컨트롤 모듈 뭐가 없다 여기 밑에 있다고 저기로 내려갈 방법이 나가는 길에 있으려나. 있으려나 어 여기 있다 야, 엘리베이터 아. 위에 있는데 여긴 왔던 데고 뭐. 그 엘리베이터 위에 있다 여기 엘리베이터. 빨간색 아, 뜨거든 여기 초록색 있는데 따라와 보니까 어, 빨간 표지 안 뜨다니 어난 빨간 표지 뜨지 여, 여기 올라가 보자 야 바로 앞에 저기 있을 것 맞지? 네? 이건 반갑다 와 여기 개 많네 다 사라졌는데 <웃음> <웃음> 나 어디 갔누? 착. 착 여기도 뭐 많나? 와 이거 아 이거 주먹으로 패도 되네 이거 그래도 뭐아다 죽여라 아 이거 상자 박스 같은 거 주먹으로 패니까또뭐 나오네 어.. 패면 어차피 총으로 때리든 뭐로 때리든 어쨌든 깨... 어. 깨지.. 뭐야? 왜 엑시무스가 나왔어? 왜? 음... 어째선지 엑시무스 새끼가 나오네 또 대가리를 뿌라버렸다 어디 새끼들이 다 구석구석까지 숨어 있는 거야. 턱, 턱, 턱, 턱, 턱. 어다다 죽였다. 어 이제 탈출 지점으로 가면 되는데 좀더 있는데 죽일 만한 애들이. 껌 어, 죽여라. 상당히 많다. 그리고 박스도 상당히 많다. 어, 네가 다 꺼냈구나. 오케이. 가볼까요. 여긴가. 어, 다 왔다. 컷! 떡, 떡. 여긴 또 템은 없네, 딱. 뿡. 야. 간지럽게. 도착. 어, 아이템이다. 여기도 템 있는지 못 가. 도착 지점에도. 어, 좀더 싹싹 뒤져봐라. 구석구석까지 한면 뒤져봐라. 뭐든 나온다. 뭐든 나온다. 하다 못해 아이템 박스 한두 개 정도는 나온다. 어, 상당히 많다. 와. 뭐야. 아, 전현이. 야 아이템 풍년. 이 자식. 여기도 아이템 많다. 야, 네비 코디네트. 근데 코디네이트 자체가 뭐야? 코디네이트? 그거는 그냥 나중에. 음. 어? 아르곤 또 얻었다. 할렐루와두개나오네자 표시했다. 아 나는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 필요는 없는데 뭐. 조 볼까? 네 레벨 때에서는 필요 없다. 쓸 수가 없거든. 음 맞지. 여기 뭐 없다. 니네 레벨 때선 쓸 수가 없었어. 근데 가는 길에 있으니까 그냥 주술게. 어, 어차피 이거 방광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사라져. 응. 하루에 절반 되든가, 뭐, 그럼 어쨌든. 그래? 들어갈까, 이제? 다 털었다. 음. 그러니까 이쪽도 가볼까? 잠만이 창고방에서 또뭐 가는 길이. 없는데? 여기 뭐지? 아, 엘리베이터잖아. 여기는 없는데. 똥똥똥. 석. 여긴 없고. 속. 분명 아이템이 더 있다고 뜨는. 아닌데. 아이템이 더 있다고 뜨는데 뜯었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거 혹시 위에도 혹시 아이템 있나?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다 어, 그 위에 한번 가보자 여위로 위... 왔네 위가 무서운데 저 위도 한번 가보자 어디 위에 여기. 저기 위에? 저건 벽 타고 가야 한다. 그래. 아, 아 스페이스바에 끼었다, 뭐. 왔다. 뭐 없나? 아, 이런 곳에 유물 하나 놔줄만한, 유물도 없나? 에이, 유물 하나 안 줘, 여기서? 에이, 이 위치면 딱 유물 한 두개 정도 줄나 야! 응? 나와 보니까 레이저 턴지가 돼있다 <웃음> 어디? 하나씩 다 부숴야지 어 그렇네 부수면 되나? 어 그냥 총한 대만 쳐도 부서진다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 어한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 함정이 레이저가 레이저가 데미지가 생각이상으로 음, 어나나 나 안다 맞아 봤어 저거 잘못 스치면훅 간다 저기 위에 다시 한번더자아볼까아 됐다 이제 다 뒤졌다 나는 뒤질 때다 뒤졌다 아르고두개 얻었다는 것만으로 이... 됐겠다 좀있다 자야겠다 좀 느끼는 안돼 요새 엠버벨 하나, 사이안 셋 130, 루비도 300, 아르곤 두, 아르곤 둘이면 여유지 어... 어. 두개 나도 두개 컨트롤모듈도 컨트롤모듈도 필요한거가 이거는... 이거는 아르곤처럼 반감기 얻어두면 좋 어. 미리미리 오케이 어... 어 나좀 잘래 그냥 잘거가 이제 어, 어. 요새 너무 느끼지 않다